일단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얘네 들어오면 그죠? 저레프트 개고수인데요? 아 그거랑 전혀 달라요 지금 <놀람> 저도 레프트 <랩포트> 끝까지 깨봤는데 아유 <놀람> 정말 이 애송이들 어떡하면 아무것도 좋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귀엽다 귀여워 맞아 나니 귀여워 에는좀 <웃음> 귀여운 좀... 애들이 참 많네 고마워 연비야 너도 귀여워 에이 고마워 연비도 귀여워? <놀람> ㅋ ㅋ 도 귀여워 띠도 귀여워 난 <웃음> 귀여워 다들 귀여워? <웃음> 비소리도 <또지도 웃음> 귀여워 나해 <웃음> <난이 귀여워>? 미안해, <웃음> 미안해 어 미안해 나한 미안해 서로 <웃음> 미안해, <어르시도> 미안해. <웃음> 난 지금 채팅창에 염병이라고 올라왔어? 염병이라 <웃음> 했어? 음, 염병 음. <웃음> <옘병> 시도 시도 이 케미니 케미니 케미니 케미니 나 귀여워? 응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지금 썩은 동네 눈깔이야 아니 해당라도 썩먹 눈. 떡볶는 넌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난이야 무서워 아니, 아니 귀여워? 귀여워 알았어 귀여워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프트 오늘 난이랑 H가 처음 들어왔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순서대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템이 랜덤으로 나와요 레시피가 그 다음에 섬도 랜덤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거 거의 어... 끝물이잖아요 거의 <웃음>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이거 지금 두 번째 섬인가 세 번째 섬인가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크루즈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에 어허... 나... 나 횃불 줘봐 너무 어두워 <웃음> 미안한데 우리한테 그런 거에요 존재하지 않아 아니야 그니까 내 말을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 지금? <웃음> 뭐라고 했어? 야! <웃음> 그러니까요 원래 레프트라 함은 요 공부대에서 공부를 하면 아이템이 개발이 되잖아요 너 레프트 깼다매 나는 그거 안 했는데 아 너는 공부한 애가 아니구나 놀았네 야, 아버지가 공부 안 가르치고 그냥 떠났잖아 <웃음> 과학을 알려줘야 되잖아 이게 네가 학교를 못 가니까 땜목이에서아 맞다 나너땜목에 <웃음> 타본 멈춰져. 적 있지 멈춰져. 아 맞아. 맞다 여러분 딱 공지 드릴게요 ]인데? 난이 그냥 무임승차에요 조별활동에서 어, 이름 빼버려야 될 그런 아이예요 지금 실례지만 그 혹시 횃불 없나요? 그니까 러 존나 어두워 음, 존나 어두워?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무리 니아 어, 어. 그래도 그거를 그냥 이불 로 그냥 코로록 잡다 패버리면 어떡하니 근데 아니, 연사장님 그래. 아니, 드디어 아니까? 여기 고기잡이 낚시꾼 하나 온 거예요 지금 아, 낚시 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대 상어를 별차다. 이렇게 다 구워버린다고? 어? 굽는 거 아니야? 상어 누가 여기다 넣었나? 거 아니에요? 와, 이 돈에 올라와, 이 와... 위로 올라와. 난안구 아라사, 난이가 고울했음. 오래, 이 멤버도 아닌 게. <웃음> 와, 안도안가도안안 <한 손인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닌> <웃음> 아니 근데 얘들아 이게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 뭐냐면 보게되면 아이템이 듬성듬성 있어 뭔가 만들 수 있는게 심지어 조합은 나밖에 못해 지금 음, 나 아이템 만드는게 나밖에 안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여기가 그 밑에 미로 풀어가지고 최종 보스 사모 만나는? 뭐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을 내가 아예 못 찾아 지금 어? 나 여기 기억나 그지 여기 막 물밑으로 어. 들어가서 하는거 기억나 혹시? 맞아 나 기억나 나이길 알아 야 그러면 난이 어. 길잘 찾으니까 연비야 일단 상어 미끼 좀 해보자 그래서 상어 다 잡고 바로 가보자 어때? 근데 이거 갈려면은 그거 필요해 어. 그 불이라도 내게끔 해줘야 돼 내가 이거 줄게 여기 고급 헤드라이트 내가 줄게 내 거. 어딜 지금 여기를 먹어 얘는 미쳤나봐. 나 나도 빗났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역시 우주 최강 귀염이 김나니. 우주 최강 어... 귀염인 나야. 넌 지금 깨 깨르빈인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발로란트 부계정 어, 발... 이름이 아. 우주 최강 귀염이. 그 발로란트 <웃음> 가서 해. 어 아, 미안 나가네. 하나만 해, 하나만. 역시 강하네. 넌 지금 사방에서 지 귀엽다고 하고 다니는 주제야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아. 한 가지 더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 Yeah. 그 생선 스튜를 먹으면은 그한 번씩 점토 그리스 나오거든요. 그거를 꼭 반납하시길 그, 바랍니다. 저, 상어 내가 하는 중. 어, 그거 네어 번만 딱 합시다. 어, 여기 여네 어, 번에 다시 넣어 놓으세요. 근데 나멀미해 아, 그래? <웃음> 지금 파도가 좀 높아 지금. 저기 나니야 토할라면은 저 위층 가서 토하고 와. 멀리 보면서. 멀벨. 멀리 보면서 그러면 다른 애들이 물 떠서 좀 줘봐 나기 물좀매기고 나 있어봐 나나 플라스틱 있어 플라스틱 아니야, 있어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빈 컵, 빈 컵. 여기 빈컵 빈컵 여기 빈컵 어나 내가 입대 던 건데 괜찮아 <웃음> <웃음> 내가 여섯 진짜... 아하야뭐그 <웃음> 정도 먹을 수 있지 <웃음> 진짜 미친놈 같아 <웃음> 아니 왜요 <웃음> 왜요 <웃음> 내가 입대한 건데 <왜요? 웃음> 너병 병 걸린 병걸거 아니면 괜찮아? 아 너. 그런 거뭐 후지 어. 혈액형 뭔데? 나 AB형 <웃음> 혈액형은난이 상관이 안해 AB형이야? 괜히 먹었네? 어... 괜찮데나 <웃음> 무슨 형이게? 내 혈액형 한 분에 맞춘 사람 단한 명도 없어 이때까지 살면서 난이? O형 아니야 땡이야 A형. 또 나니는 A형이야 A형 아니 A형이야? 또 음. 난이 귀요미형 너는 나가라 혈액형 물어봤잖아 짜식아 너는 나가라 너는 나가라 너한테 말안 걸거야 나 이제 아니 지금 다 혈액형 물어봤는데 너 혼자 딴 얘기하잖아 흐르믄 따라가야지! H야 ㅋ 어매서자야 매서워 어디 억장 와르르 부러지는 소리가 다나 띠용 역아나맞다 너 찍었잖아, 이따지마 뭘, 아니 <웃음> 그러면 아, 맞추는, 찍지 맞추는, 어떻게 맞추는. 맞추라고 뭐 아니, 맞추는, 갑자기 피검사라도 여기서 할수 아, 있는 게 아니잖아 <웃음> 미안. 아, 미안해? <웃음> 아니, 아, 아, 아, 아, 근거 없이 그럼 나는 삐영!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구나 그래. 그러면 수디가 아니, 근데 혈액형에 근거가 있어? 삐영이라고 한 근거는? 근데 뭐 혈액형보다 뭐 달라요? 응, 달라 아 달라요? 음. 혈액형마다 아, 성격 다른 거야. 거 몰름? 그 A, B 형은 막 4차원이고 막 천재고 그렇다던데. 어. 그러게. B 형은 성격이 더럽대. 캐비나. 확실히 자네. 알겠군. <웃음> 게임 진행하려면 캐빈이도 이리 와야 돼. 뭔데? 어디 있는데? 저기 위에 있어? 우리 거기 올라갔다 왔어. 어, 이거 안 떨궜잖아. 그 키가 없어. 그냥 사용하면 떨어지는건데? 해봐 아니야 키 아, 있어야 돼아 크림 열쇠가 없구나 그래 어그 어, 열쇠를 지금 여기 건물 지하가서 얻어야 될거라마나 자연조명 찾았어 자연조명이 어디있어아 <웃음> 우와! 아 요거 요거 좋지 어 이거 있으면 헤드라이트 필요 없음 그러네 이렇게 되면은 내 헤드라이트를 누구 줘도 되겠다 하나 더못 구해 혹시? 하나 더 있어 어나줘 내가 이걸 아기머리를 내가 끼고 와아 살발하다 이거 아예아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이거 화면이 너무 가려서 이거 H 줘야겠다 어난 그거 줘많이 줘? 아? 줘 어? 어? 그래 이거 H는 여기서 낚시할 거야 어 맞네. 낚시해야 돼 H 낚시해야 돼 천호 없어 아 그래 알았어 모자라면 어, H살 뜯어야 돼 우리 이거 다음 가는 길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크레인 열쇠 찾는 길은 여기 지하로 내려가 봐야 돼응 음, 가보자 나 기억해 오케이 가자, 가자. 빨리 들어와 이거 돼? 시간이야 있어야 돼 아, 일단 이따 가야 돼 아, 잠깐만 음, 이거 음, 숨 쉬는 음, 곳어디있어 밑에 있다 일로 와 상어 왔어. 우리 빨리 들어가줘야 돼. 아 뭐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상어 벌써 왔어? 응. 아이씨.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스토리. 야 스토리 타이밍 너무 좋았다, 나. 상어 살았다. 다시 열려. 나 지금 들어갈게. 얘들아, 근데 우리 공기 방을 찾아야 돼. 오케이, 나니. 나니야. 나니야 좀 무서워, 너 지금. 내가 음, 무섭다고? 응, 너좀 <웃음> 무서워. 근데 아버지는 이거 결말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결말 본적 있는데 나는 그 게임의 상세한 내용을 원래 잘 기억을 안해 워낙 평상시에 기억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뭔가 기억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지워버리는 편 근데, 근데 일정도 잘 기억 안 하는 거 같아 어어 경력이 <웃음> 안좋단 말을 돌려서 안 해? 아니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로 올라오면 안돼 맞아 이 길로 올라오면 안 되고 일단 저노만를 저 잡아야 돼 어디 갔어 다들 여기인데 올라가는 데는 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여기였어 그냥 맨 처음에 숨 쉬던 곳어 그러네 여기 길 있네 어 스포트라이트 부품 얻었다 아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저 열쇠를 먼저 얻어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아 아니야 네. 이게 약간 어디 열고 뭐 스포트라이트로 무슨 해파리 또 헤쳐가지고 어디로 또 다른데 가고 막 이런식으로 몇번 해갖고 얻었던거 같아 내가 아예 똥처럼 기억을 못하는건 아니야 그렇다고는 안그랬어 알았어 형, 똥이야? 어나 똥이야 아버지, 똥이야? 나 냄새나 어쩐지 우리네. 어, 근데 내 냄새랑 난이 발냄새랑 비슷하대 너 맡아봤어? 요.. 얘 <웃음> 예, 맡아봤다 얘기도 그러고 그러게 근데 우리 분명히 여기 왔을때 네명이서 오지 않았어? 우리 최빙이 형이 데뭔 소리야? 응. 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누구랑 같이 갔어? 난 누구를 본가지 어! 아나너 때문에 이거 밟았잖아 너 그거 남사시야 사과해 사과맨이야. 내가 한번 봐준다 그랜마 어? 그리고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지나가는돼 맞아 이거 밟으면 어떻게 되는 지 알지? 아이 <웃음> 어? 무슨 일이야? <웃음> 뭘 밟았어 내가? 여기 손 요거 이거 이거아 부비트랩 이거 있었구나 뭐 이거 러고 있었는데 아 그냥 무시하고 바로 그냥 가네? <웃음> 근데 나 에너지 안 달았어 내가 달았어 미안 아니야 혼내줘 예빈아 허어어 가 아프다잖아 어 그래? 어어 어, 아프대 미안 조심해줘 음. 그래 그래 괜찮 소라? 어어 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여기 아니야? 위? 야 이거 그러면은 우리 세 명이서 뭐 어떻게 아 크레인만 떨어뜨리면 다 같이 도전할 수 있지 보스 상원은 그렇지 그렇지. 아프긴 한거 맞아? 왜 하나도 안 아프진 않은? 아아아개 아, 아, 아프네. 발전심 여기 생긴다. 여기 줄또 생긴다. 줄 여기 여기 줄 줄. 이거 점프. 나곧 죽을 것 같냐? 왜 이렇게? 어 여기 있다. 마더 로드 열쇠 노트. 오케이 고급 헤드라이트 청사진 어 그거 해봐 야 먹었어. 이제 짚라인 나왔어 이제 근데 우리 원래 짚라인은 있었는데? 야 어. 이거 생물연료정제기 이거 지금 나온건가? 어 그거 지금 나온건가보다 그러면은 엔진이랑 파이프랑 해갖고 엔진을 만들 수는 있겠다 이제 근데 너네 어디갔어 나말고? 여 위로 올라왔는데? 일단 땜먹으러 갈까? 어땜먹으러 가자 근데 연비야 어떻게 40개씩 모아놨어? 나 이거 안돼 이건 나만 할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이게 어, 그 어, 초능력 어, 레프트라 그래가지고 연비는 물건을 스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무능력자도 어, 낚시. 있어. 낚시를 열심히 해봐. 그럼 생길 거야. 황어가 집다 물어 뜯는다. 어디? 그니까 러 지금 집 보수공사 다 해야 돼. 여기저기 다 물어 뜯는데. 저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 저다. 어, 오케이. <웃음> 우리 외모비 하나 하지 말자. <웃음> 아니, 이거, 아기를 쓰니까, 아기가 못생겼잖아. 아. 아기 얼굴 보고 예쁘다고 하면 결혼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정도면 <웃음> 사랑이야.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그래. 그치. 그래. 나도 참아, 아기 같이 생긴 사람한테 이쁘다고 못할 것 같아. 내가 아무한테나 이쁘다. 그, 그래. 아기는 <웃음> 좀 그래. 멀미부터 풀고 말해, 이 녀석아. 어라, 멀미해 <웃음> 하늘을 그 보고 재미있게 있어 재미있게 하늘 멀리보는거야 어? 원래 멀미날때는 아 어, 그치? 응 음, 멀리봐야돼 멀리 하늘 아나 어, 레프트할때 약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해 아 어, 그래 저번에 레프트는 어, 어떻게 했어? 아 그때도 멀미하면서 했어 그때 심지어 나니가 <웃음> 주최자였어 아나 견디면서 했어 대멀미하는 주제에 무슨 레프트를 하겠다고 <웃음> 이 나약한 녀석 위한다 뒤에 마지막 끝까지 성공했다는 게 중요하지 끝까지 갔다는 게중요 맞지 맞지 우사인 볼트가 왜 빠른 지 알아요? 요 C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어 맞지 우사인 볼트는 맞네 맞아. 어, 스윙스보다 너가 더말 잘한다 그게 너의 특능이야 H야 지금 판장 하나도 없음 판자? 잠깐만 내가 집 라인만 만들고 그러면, 빨리 여기 클리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 어, 어, 그러면, 클리어하고 와. 나하고 청세치하고 둘이서 집 볼게. 투디야, 너도 갔다 와. 투디야. 에?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야, 머리, 뭐, <웃음> 멀미한데? 아니, 어지래 아니, 물주러 물병, 왔는데. 물병주는건 고마운데. 어지라면서물병만 빨리 주고 가. 이런 거잖아, 지금. 알았어. 얼굴 보니까 토 나올 것 같아 저니까 <웃음> 그건 말이 심하잖아. 나니 <웃음> 일진이었던 거야 뭔가? 음, 아니야 아니야 렇정안 하. 너 어, 박연진이야? 떠억 나. 뭐찌다 김나니. 아깨르벨너 진짜 눈동자가 멀미 진짜 개많이 하는 사람 같기는 해. 어나 근데 지금 진짜 멀미. <웃음> 진짜 초점이 없어 너. 올라갔다 올게 저거 크레인 떨어뜨리고 올게. 아, 갔다 와요. 우리 여자 멤버들은 좀 힘이 빠져야 약간 좀 귀염성이 생기는 것 같아. <웃음>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웃음> 괜찮냐고 물어봐야지 멀미해서 괜찮냐고 물어야지. <웃음> 너멀미안이가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 다음 잘해. 어. 야, 이거. 응? 하나 더 있었나봐. 우리 얻은 게 무슨 마더 어쩌고 키 아니었냐? 마더로드 열쇠, 노트. 하나 어, 어? 더 있었나봐. 크레인 열쇠가 아닌가봐 그게. 아나 돌아버리. 크레인 열쇠를 딴데 두어야 되나봐 그러면. 그러니까 한번더 어딜 가야 되나봐. 저 지하에서. 어... 지하에서 저희 가는 거 없을 텐데. 아 아닌가? 있어 있어. 이거 지하에 가는 길더 있어.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걸. 어 맞네. 마더로, 마더로드 열쇠 내가 찾았어. 그 우리 내려왔던 길 있잖아. 어. 그 해파리 굴다리에서 더 내려가란 얘기지 여기 통로. 아니야 내려오면 보일 거야. 아야 나 상우한테 물렸다. 아, 해빈이. 휴게. 잠깐만 잠깐. 진짜 나 죽어. 잠깐 기다려봐. 죽으면 안 돼. 지금 나 죽으면 아, 안 돼, 내 좀... 진짜로. 해빈이... 어디로 갈 사람이 없다. 해빈인데? 어 잠깐만 이거는 소인데소아너 뒤에 나야. 어어 어, 어디로? 너 근데 숨은 괜찮니? 어나 괜찮데. 어떻게 물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지? 얘네 어디 있지? 아, 근데 나 주변에 와나? 주변에 진짜 상어 있는데? 여기서 2 3만 아! 나 쓰러졌다! 아 우리. 내가 캐빈이 찾으러 갔는데 나 바로 다리 아래야 살리자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상어 너무 많은데 다시 한번 잡고 올걸 상어 안전하게 상어 근데 상어 미끼도 못 만들어 아 지금. 진짜? 왜?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집에 야, 야 이거, 이거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데 상황이? 아나 죽었어 야 큰일 났다 상황이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데? 내가 얘 데리고 집 갔다가 케빈이 챙기러 갈게 기다려봐 어 판자 없어 낚싯대 없어 어 판자 낚싯대 다 없어 그냥 이집 식구들은 말이야 물 속에 가자 했더니 들어 눕기나 하고 말이야 뭐야 상어 미끼가 있었는데 여기 걸안 무네 사람들 다 저희가 있으니까 케빈이 아... 어디있다고할파리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좀 내려와서 숨 쉬는 곳에 딱 있어 아, 잠깐만 나도 어나 누웠다 다 누웠다 지금 우려가야 돼? 이거 소리가 나 먼저 찾을 수 있을까? 소리가 나 먼저 찾아 주고 나집 갔다 놨다가 그 다음 소리 누웠다며? 소리 내가 침대에도 켜놨어 어... 아... 일단 상어부터 잡을까 우리? 어창 없는데? 나도 어딘지는 확인했어 내 방향 보이긴 할 거야 그 위에 방향 타에 보면 맞아맞 아냐 원해인데 어딘지 확인했어 내가 방금 누가 물속에 들어가서 상어가다 글로 갔어 어, 내가 인간 미끼가 됐어. 그러면은 어. 이제 소리가 살려줘야 돼. 난좀 슬퍼. 이 무서워도 상황이. 슬프다. 난이 물속에 누워 있으니까 편하지. 누워도 <웃음> 아. 어. <웃음> 어. 나도 편해. K! 나도 편해 이제. 어? <웃음> 어? <웃음> 아 살리러 갔는데 편해졌어. 어쩐지 상황이 안 오더라. 살려도. 우리 셋이 다야? 아, 우리 이러다가 또다... 이거 오늘 뭐... 엔딩인가? 잠깐만 우리 그럼 우리가 가야 돼? 아얘 상어 잡고 가야겠네 응 상어가 세마리야 지금 아시. 어? 상어가 나... 세마리라고상어수 아, 씨... 어? 있어? 음. 근데 이거 창 이제 음, 못 만드는데? 세 상어 세마리는안돼 나도 창다 썼어 이거 창 부족으로 못 잡을 거 같은데? 어창 부족으로 못 잡을 거 같은데? 그냥 나, 나만 살려줘 볼래? 이거 캐빈이 살려줘야 될거 같아서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못가 지금 가다 다 죽은 거야. 응 음, 그냥 차라리 상어 미끼 해놓고 아예 댐목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자원 모아서 오는 게더 현실적일지도 모른. 아니면 우리 진짜 출발을 잠깐 해서 노를 저어서 자원 있는 곳까지 다시 갔다 아, 올까? 노가 자, 없어. 잠들었어. 나노 있어. 야. <웃음> 근데 다 바로 배 밑에야. 바로 바로 배 밑에. 바로 배 밑에라고? 그러면 상어 세 마리가 겹쳐서. 내가 내려가서 켜. 히... 그, 그거 할게. 어, 나도 죽었어. 어, 나 혼자 남은 거야, 그러면? <웃음> 어, 만 잠깐만. 우와! 침착하게 한 명부터 살려 봐. 오케이, 오케이. 침착하게. <웃음> 한명 어, 어, 어, 어, 살리고 한명 살리고. 오케이. 한명 살리고 두명두 번째. 당어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한번 물렸지만 두명 어, 살리고 오케이, 오케이. 세 번째. 살았어, 어, 살았 어. 가자, 가자. 가자. 아, 나누웠어 아, 아 세명못 했다. 잠깐만, 잠깐만. 피좀 채우고, 채우고 살려 줄게. 어, 피좀 채우고 살려 줄게. 수랑하면 아이템 랜덤으로 막 잃었지. 응. 음. 어. 그거 거의 많이 잃을 걸안 하는 게 좋아. 나디야 나 바로 옆에 있어. 나디야 <웃음> 어. 너 혼자 남았어. 기다려봐요. 제가 가진 게 제일 없으니까 제가 살려드릴게요. 추랑 <웃음> 항 얼마에 뜨지? 거의 한 5분 10분 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내가 추랑 지금 떴거든? 아. 금방 뜰 거야. 어. 아까만 근데 이거 추랑을 <웃음> 눌렀는데 행동 불능이면 어떡해? 어어? 어? 설마 이거 게임 오버된 거야 우리? 그러면은 이거 응. 시즌 종료하고 다시 해야돼? 이거 어려움 모드 실패한거야? 그냥 실패? 어. 몰살랜딩 된거야? 레프트 도전 최초의 몰살랜딩이다 어. <웃음> 나름 새로운걸? 아, 어... <웃음> 새로운 방법이 있긴해 뭐 어떻게? 한 명의 새로운 친구를 초대를 하는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베이에 있는 나를 살리고 <웃음> 나니야 나니야! <웃음> 난니야 그렇게까지 고착하게 하고, 하고 싶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그러자. 출발할 거야, 우리는. 비밀빛도 우린 비밀빛도 다시 하냐고. 처음부터 출발한다. 한데. 다들. 그러다가, 준비하라고. 150명대 스트리머 서버 된다고 그러다가. <웃음>